자 안녕하세요 시청자여러분 내 네, 계정점 탈출해줘 컨텐츠에 또 새로운 신청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은 이제 발락을 요청해주셨구요 마지막 실험체죠 요거 어렵긴 하죠 한번 캐릭터의 스펙부터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리아드 레벨 59구요 어 공격력이 7600 7600이면은 괜찮은데 어 방어력쪽이 아 이거 1렙짜리는 1렙짜리 조금 위험한데 아 강화석 재료넣 없구요 일단은 이건 세리아드가 딜로 찍어 눌러야겠는걸 일단 하늘의 소호자 공격력 상성 데미지 무속성 캐릭터 데미지인데 보자 또 올릴 수 있는게 앗아 없네 기본공격! 기본공격을 뭘 빼고 넣지? 자 무속성 딜이 14%고 기본공격이 9.4% 하지만 속성보다는 기본공격적이 상위호환이기 때문에 바꿔보도록 할게요 음, 보스를 빼야겠다 보스를 빼고 기본공격 여기서 최대한 딜로 찍어 눌러야겠네요 여기는 네 요거를 상성 데미지 말고 윈을 최대한 오래 살려야 되니까 새벽의 전령 자 이렇게 되면은 방어력이 어... 아4700 방어력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 화상 데미지 운빨이 아, 좀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막기 확률 땅속 오케이 방어력 윈은 괜찮은것 같네 아 6100? 6100이면 힘든데? 아..이건 클리어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방어로 6,100이라.. 음..있네 시면의 문지기 자, 성벽의 소호자를 빼고 시면의 문지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, 요거 넣음으로써 바로 건장투력 챙겼구요 그랑웨포는 화상저항 배사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월 90% 저항 요거 있으면 문제 없죠. 그다음에 이제 서브딜러 서브딜러를 장비 세팅 보니까 큐일로 하셔야겠네요. q 이도어 불속성 딜에 공격력 그다음에 흑마녀의 모자 이거는 마법딜이죠. 암자체 램프 이 뭐지? 아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. 아 그리고 이거 하늘의 소호자를 따라와 주셨네요 좀 아쉬운데 이거는 초월하는게 훨씬 나은데 어? 뭐야 나마리에 한테도 주셨네요 이거를하 요렇게 분배하신다고? 이건 바로 초월 달리시는게 훨씬 이득인데 조금...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자 크리티컬 데미지 보다는 네 크리티컬 데미지 보다는 크리티컬 참전의 노래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00, 6800 음.. 아마리에 끼고 있는 거를 빼가지고 초월을 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좋아 이정도면은 오케이 7000아 그래도 방어력이 <웃음> 방어력 4800배 아 역시 1렙짜리는 조금 불편하네요 또웨포는 오케이 딜 2개 힐 2개 아 요거는 진짜 운빨이다 운빨 최대한 화상 데미지가 크리 안터지게 운빨을 믿어야 할수 밖에 없네요 일단은 LP포인트 채우고 요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화상 데미지 화상 데미지 운빨을 한번 믿어봅시다 아 오케이 리더 세리아드로 되어있구요 목소리 님께 이건 대체 뭐죠? 엄청난 크기군 지켜보아 떨려요 전시로 가져가고 반대쪽 갑니다 어글이 여기서 아이샤한테 끌려야되는데 그렇지 왔다 왔다 어글 왔어요 아, 윈 위험 한데, 이거 아, 위 험해, 위 험해. 윈 피가 너무 위험해 와또 혼자서 브레이크 딜 8만 아, 자 여기서 과연 자연. 보움막 키고 오케이 버텼습니다 최대한 윈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어이없던 초동플레이 음, 뭐지? 지금 지 어디로 가는거지 캐릭터가? 모두 몸부터 살 일 실바노 있으니까 위험할 때는 윈을 바로 실바노로 변신하겠습니다. 근데 세리아드 질량 봐서는 우리 무리 없이 클리어 될것 같아요. 대사에 반깍 집어넣고 어? 대사가 아니었네? 이런 다음 패턴에서 레이저 한번 쏘고 아 오케이 좋아 좋아 레이저 패턴 레이저를 쏘고 변신 안전하게 변신되죠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되게 헛방 치는거 아주 좋죠 아이고미니 살아있니? 살려야돼 살려야돼 일단 50초에 지금 피통이면은 클리어 되겠는데? 자 끝. 그렇지. 마무리가 완벽했네. 생각이로 아슬아슬할 줄 알았는데 세리아드 자체가 딜량이 괜찮아서 쉽게 클리어 되었습니다